아저씨, 기다리세요!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미의 남자친구 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때는 그냥 여행자로 만났어요. 카우치서핑이라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행자들끼리 소파를 쉐어하면서 문화교류를 하는 사이트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세계 여행을 준비 중이었어요. 그리고 카우치 서핑 호스트로 앞으로 제가 가게 될 국가의 외국인 여행자들과 만나고 폭동하면서 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베트남에 온 14번째 서퍼 리를 만났습니다. 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특히 파츠 추는 법. 그리고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. 나중에 리에게 물어보니까 제 첫인상은 어둡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. 마치 킬러처럼. 그녀는 다낭에서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 어 발음이 참 좋아요 지금까지 서퍼들 중에서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은 한명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같은 날 제가 사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름은 나타샤 러시아 출신인데 중국에서 온서퍼예요 오늘 영상 후반 부분에 나올거예요 아무튼 이 영상은 리가 일본에서 잃어버린 고프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같이 봐요 đây là bạn hết của mình rất là cu bạn đón ngỡ t ư ơ n g bay, rất là dễ thương đợi 2 tiếng đồng hồ t r ô n rồi đó ở sân bay rất là nhiệt tình luôn, nói chung là cậu ấy rất là đào phấn, g n thời tiết lạnh dễ man, ôn biết chơi đ ấ 만... 아, 도걱정서 아, 국에 콘도. 아, 결국에, 콘도. 아, 결국에, 콘도. 아, 결결국도 을 아저씨! 기다리세요! 있 진짜? 잘가 여기 물이 있어. n o 진 if 물이 있 can eat 어 t I d o 이 i 국 can e t o t k e k o i c a e e a e o n d a e <cười> ở gần nhà bạn mình thì không có thì có rất là nhiều quán ăn thì ở uh, đây là sinh viên sống rất là nhiều nên là chắc là những cái đồ ăn ở đây thì khá là rẻ uh, có khá là những cái bồ nữa dạ <cười> <Yeah. cười> e s 면 a n 다 Ừ, cái này rất nó rất là nhỏ luôn bốn trăm ngàn bốn n bốn trăm ngàn ở việt nam có thể ở một cái phòng rất là bự có đủ độ... n đây thì không có gì trơn <cười>